가수 정동원이 반려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정동원이 개는 훌륭하다에서 공격성 강한 고민견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난 5일 방송된 kbsetv 개는 훌륭하다에서는 정동원이 최연소 견습생으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정동원은 고향에서 키우고 있는 6마리의 반려견을 소개했는데요. 다견 가정의 견습생으로 눈길을 모은 정동원은 고향에서 키우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저도 헷갈린다면서 옛날부터 계속 키워와서 반려견을 많이 좋아한다 라고 애견인 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mc 이경규가 언제부터 반려견과 함께 살기 시작했냐 라고 묻자 정동원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키우게 됐는데 휴게소에 버려진 애를 데려왔다 이름이 정훈이다 풀어놓고 키우는 데 없어졌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아지들은 주인 앞에서 죽기 싫어한다는 말이 있더라 산에 가서 죽어 있었다며 첫 반려견에 대한 사연을 전했습니다. 정동원의 이야기를 들은 이경규는 동원군은 어려서부터 반려견이랑 친했고 개들을 무서워할 것 같지도 않다고 호응했습니다. 이에 정동원은 개를 좋아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동원은 고민견이 사나워도 괜찮냐는 질문에 괜찮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고민견은 웰시코기 식빵 이로 무차별적인 입질과 심한 공격성으로 출연진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직접 고민견을 만나러 간 정동원은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식빵이의 공격성에 겁에 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스튜디오로 돌아온 정동원은 너무 무섭더라 많이 키워봤는데 저런 애들은 처음 봤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영우 훈련사가 직접 고민견을 훈련하러 간 모습을 지켜본 정동원 은 강훈련사님을 물지는 않겠죠 라며 걱정했습니다. 정동원은 이후에도 걱정 어린 모습으로 훈련 과정을 지켜보며 몰입감을 더했습니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4월 첫 미니 앨범 손편지를 발매했는데요. 정동원은 정동원 동화 콘서트를 성황리에 끝마치고 부산 광주 서울 대구에서 총 3만 5천여 명이 관객을 만난 바 있습니다.